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미니 에어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 요거 먼저 알려 드릴게요 질문 중에 빵꾸가 나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를 막았으니 온도 센서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이쪽에 구명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 중국말로 되어 있냐 여기 저희 리모컨이랑 계기판까지 다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거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몇평형 에어컨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자, 이 제품은 2평형 에어컨입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출력이 300와트 정도 되고요. 재능능력은 900와트 정도에요. 작은 방도 아주 시원하게 식혀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선풍기랑 함께 사용하면 꽤 시원합니다. 시원하지 않은 대신 장점도 있어요. 이 제품 소비전력이 300W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작은 에어컨 있죠. 그것도 600W예요. 전기 소모량이 절반밖에 안되고요. 이 제품을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을 썼다.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전기세를 계산해보니까 만원이 안나오더라고요 8,300원 네이버 전기요금 계산이라는게 있어요 물론 누진세하면 더 나오겠죠 그정도 한달에 전기요금이 만원이 안나오는 제품이다 하루에 8시간씩 썼을때 두번째 방에다 설치했는데 뜨거운 바람을 창밖으로 내보낼 때 막는 브라켓을 사고싶다 그걸 어떻게 구하냐 네이버 쇼핑에서 에어컨 창문 가림막이라고 검색하면 에어컨을 설치한 후에 장치할 수 있는 가림막 제품을 몇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작년에 가림막을 한번 입고 시켜봤어요 한종류를 근데 저희가 가림막을 판매해 보니까 절반 이상의 창문에서 맞지가 않더라고요 호환이 안돼요 그래서 판매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뭐 한번더 시도해 볼수 있지만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가림막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서 직접 인터넷 쇼핑에서 제품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창틀에 가장 맞는 형태의 제품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세 번째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 어, 이 소음은 좀 이따가 답변할게요. 을 왜냐면 직접 틀 거에 있다가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에어컨을 흔들면 안에서 덜거덕 소리가 난다. 아, 그거는 그이 에어컨에는 보통 대형 에어컨용 컴프레셔가 아니라 압축기라고 하죠. 요만한 냉장고용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용과 비슷하게 생긴 300W짜리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컴프레셔가 원래 흔들면 컴프레셔 케이스가 있거든요. 케이스가 있고 실제로 그 케이스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모터와 막 흔들었을 때 케이스가 부딪치는 소리고 소리는 정상입니다 단그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 제품을 쓸 때는 소리가 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터가 구동될 때 컴프레셔 그 벽이랑 부딪히면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또 요런 질문이 있네요. 다른 곳에서는 텐트를 같이 판다. 그 텐트가 어떤 용도냐. 그리고 왜 저희 MD용에서는 판매하지 않냐. 그 텐트요. 텐트는 중국에서 이 에어컨과 함께 파는 추가 상품이고요. 그 이게 작은 방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방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 텐트를, 쪼로 작은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라는 건데, 작년에 한번 집에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너무 안 좋더라구요. 마감도 안 좋고, 그리고 너무 플라스틱 냄새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제품이라서 아예 입고를 안시켰고요 자, 또 질문. 물바지가 매우 부실하다. 이게 물바지에요. 이쪽에 지금 카메라에서는 안보이겠지만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여기서는 물이 흘러가지고 그컴프레셔가 돌면 모든 에어컨에서는 물이 생깁니다 물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 밑이 바닥이 플라스틱판이에요 여기에 고여, 고여있다가 고여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물을 어디선가 받아줘야 되겠죠 자물받이푸실란거알고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설치할 경우 밑에 물통을 하나 놔야 돼요. 참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만약 에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내년에는 그 에어컨 중에서 그 생긴 물을 자가 증발시켜 버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여력이 된다면 한번 내년에 넣을 수가 한번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네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10분 후에 꺼진다 예, 10분 후에 꺼지는 거는 여기 계기판 한번 봐주세요 이 계기판이요 밤에 잘때 계기판 불빛도 숙면에 약간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면 계기판 불만 꺼집니다 에어컨은 동작을 하고요 계기판이 꺼졌을 땐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면 다시 켜집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저희 이 미니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작은 방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나가서 텐트나 아니면 그 차박이라고 하죠. 차박용으로 개조한 차에서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 에어컨을 쓰려면 배터리와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일단 인버터 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버터는 어떤 것을 써야 합니까 이 제품의 소비전력은 300와트가 조금 넘어요 제 재보니까 320 많이 나올 때 330와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용량 두배 쓰면 됩니다 근데 에어컨은 안되더라고요 600와트 인버터 써도 작동이 안돼요 왜냐 에어컨에는 컴프레셔라는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압축기에요 냉매가스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 밀어내는 모터에요 모터. 모터인데 모터이 압축기는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냉매가스가 있죠 밑에 윤활유도 있어요 처음에 작동할 때 엄청 뻑뻑해요 약 2초동안 엄청 뻑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많이 걸려요 평상시 작동할 때보다 처음에 작동할 때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리려면 5배 정도의 부하가 걸립니다. 약 1초에서 2초 동안요. 그래서 이 에어컨을 시동을 걸려면 최소 써지라고 하죠. 잠깐 동안 최고출력을 내주는 기능, 최고출력 1500와트 이상의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어컨 하나 돌린 자고 2000와트 3000와트 인버터를 사는 것도 참 낭비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건 3000와트 짜리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버터를 같이 문의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맞는 인버터를 한번 찾아봐 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 동일한 이번에 2020년도에 개발된 인버터 신제품이거든요 요것과 동일한 설계로 이 제품을 위해서 1,000W 짜리를 지금 제작을 했어요 그 1,000W 제품은 지속 출력이 1,000W 정도 되고 서지 순간 견디는 거 2,000W 정도 돼요 이 에어컨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어컨을 인버터 회사로 몇개 보냈어요 거기서 이 에어컨을 돌릴수 있으면서 가장 작고 저렴한 인버터를 찾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600W에서도 돌아가는데 어떤 제품은 600W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품이 써지가다 틀려요. 왜냐면 냉매를 주입한 양이 있죠. 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람이 넣다 보니까 냉매 주입량이 많으면 써지가 조금 더커 그 1,000W짜리를 준비 중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교류 모터가 달려있어요. 220V 제품이라서. 교류 모터 특징이 그 가정용 사인파 있죠. 220V 사인파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컴프레셔 모터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인버터를 써야 되냐. 서지 출력, 최대 출력, 아까 1500까지 걸린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0. 그, 항시 출력은 사실 300와트, 500와트 정도만 내도 돌아가요. 근데 서지가 중요해요, 에어컨은. 서지 2,000 이상, 인버,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거는 집에서 쓰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가진 파워뱅크로 에어컨을 얼마나 돌릴 수 있나. 그거에 대한 답변과 실험을 이제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음, 아까 답변을 밀었죠? 소음도 여기서 바로 들려드릴 거예요. 한번 켜 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용량은 120A 배터리입니다. 여기 전기 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량기를 준비해놨고요. 인버터를 준비해놨고 그리고 에어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좀 전까지 충전을 시킨 거예요. 완충된 상태의 배터리고요. 이걸 가지고 카메라도 저기 준비해놨어요. 이번 카메라. 우리 카메라는 다 핸드폰이야. 카메라도 준비해놨고요. 실제로 몇 시간이 돌아가는지 테스트할거예요제 생각으로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저 120A 파워뱅크의 용량은 대략 1500W 정도 돼요 그리고 얘는 소비전력이 300W가 좀 넘어요 그리고 인버터 이거는 약간 반칙인데요 저 인버터 전환율이 97% 래 가지고 인버터까지 같이 돌리면 약 300W 조금 넘는 전기를 소모할 것 같아요. 요걸로 돌리면 예상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 파워뱅크가 120이라고 표기는 되어있지만 저희 전제품이 표기보다 용량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4시간은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5시간 가까이 작동하지 않을까 아, 안되면 창피한데 있는 그대로 저 예상은 그래요 4시간은 기본으로 넘어설 거고 적어도 5시간까지도 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Q&A 시간은 마치기 전에 또 질문 있나요? 많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많았던 질문 차량 운행 중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 이거는, 여기는 컴프레셔는 자동차 컴프레셔가 아닙니다. 운행 중에는 사용하면 고장이 나요. 물론, 한번 운전한다고 바로 고장 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컴프레셔 안에서 모터가 외벽이랑 부딪힐 수 있다고 했죠? 네. 예. 만약에 급정거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턱을 지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컴프레셔가 돌고 있을 때 땡! 하면 고장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정찬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 자바라 관련해서 아, 자바라. 네, 가장 네. 효율적인 거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연결하세요. 근데 네. 원래 뜨거운 바람 쪽에 자바라를 연결하고요. 가장 효율이 좋게 쓰는 방법 가장 효율이 좋게 쓰는 방법은 이거는 텐트 안에서 쓰신다. 만약에 그랬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이쪽에 뜨거운 바람 쪽을 자바라를 연결해 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빼주면서 요쪽 있죠? 절반 이상 요정도를 텐트 안쪽으로 걸쳐주는게 가장 효율은 좋아요 사실 큰 차이는 안나 왜 효율이 좋냐면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찬 공기가 돼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요 위치만 잘 맞추면 냉각된 공기가 또 들어가서 좀더 시원해져요. 근데 그거 체감으로 느낄 만큼도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제가 보기엔 됩니다. 서지 보통 1500까지 걸리더라고요. 작동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서지 잠깐 0.1초 동안 걸렸고요.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1500W까지 올라갔어요. 소음은, 어, 저도 집에서 에어컨 많이 써보잖아요. 그, 에어컨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조용한 편이에요. 에어컨들 중에서 가장 조용한 편. 물론, 저거보단 시끄러워요. 분리형 있죠? 분리형 중에 벽걸이 실는기보단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면, 얘는, 컴프레셔가 여기 있잖아요, 압축기가. 네. 압축기 소리 때문에. 네. 그래도 일체형, 일체형 중에서는 네. 아마 가장 조용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소비자역 한번 봅시다. 아, 역시. 297W.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300W 조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에어컨 작동 시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영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더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쯤 그리고 얘를 돌릴 수 있는 작은 인버터가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